제가 JK에서 하게 된 이유는 제 친구가 코를 JK에서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보고 JK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군데 병원을 이제 상담을 받았었어요. 근데 JK에서는 이것저것 권유하거나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좀 현실적으로 딱 이제. 어, 여기는 별로 안 해도 될것 같다, 이렇게 한 부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주시고, 이제 진짜 여기 딱 하면은 보완되고 예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다 말해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 믿음이 더 갔었고요. 그리고 막간그 제가 이제 수술했을 때쯤에 거의 20년 가까이 무사고 병원이라고 들었어가지고 거기에 더 이제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JK에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 얼굴에도 막 엄청 막. 대박, 뭐야, 저렇게 성형 많이 했네? 이런 느낌보다는, 오, 예쁜데 자연스럽다. 이런 느낌으로 수술을 해주셔서 되게 좋았고, 주변에서도 어 수술을 되게 잘했다고, 잘 됐다고,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, 사진 찍을 때도 재밌고, <웃음> 하루에도 뭐, 사진을 많이 되게 찍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사후 관리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, 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자꾸 이제 물어봐도 귀찮아 안 하시고 이제 웃으면서 계속 잘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잘 말해 주셨고요 시설도 되게 깔끔하고 좋아가지고 마음도 되게 놓이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JK에서 수술한 거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추천하고 싶고 좋았습니다